치켓이 없는 걸... 여기... 여기... 얘를 어느 정도로 낼 건지 그리고 여기 리스를낼 때는 얘가 어느 정도로 크리스전도 만들고 여기 꼬르테로 왔을 때는 어떻게 이꼬르테를 빌드업을 해서 여기까지 갈 건지 그리고 얘를 나왔을 때이스포르도들은 어느 정도를낼 건지 여기 피아노 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나로 만들 건지 안녕하세요, 또모 뭐 황님 피아니스트 신창용입니다 저희 반년 만에 신창용 피아니스트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오신 소감 잘 지내셨나요? 아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몇백만 뷰의 주인공이신데 그중에 이제 200만 돌파를 했던 음... 마스터 클래스를 오늘 다시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제, 죄송해요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그때 학생분 기억하세요? 아, 네. 서울대 다녔던 김경민 학생을 제가... 어 그때 되게 잘 쳐가지고 사실 별할 말이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네. 스카르보를 굉장히 훌륭한 연주를 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스터 클래스를 하게 될 텐데요. 기대되시죠? 우선 1년 정도가 지났다니까 또 학생이 얼마나 늘었을지 궁금하고 성숙된 음악을 들려주지 않을까 또 베토벤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경민 양. 네 <웃음> 네, 그러면은 또모의 쟁반? 쟁반 <웃음> <웃음> <웃음> 김경민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약 1년 만에 다시 200만 조회수를 넘기시고 <웃음> 또모님 모셔보세요. <게> 네. <웃음> 어색해요. 쟁반, <아직. 웃음> <잼반>, 떨지 마. 쟁반이 <웃음> 아닌 것 같아요. <웃음> 그러면 <웃음> 지난번에 마스터 클래스 받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웃음> <웃음> 빨리 말을 해. <웃음> 빨리 하라고. 아, 아, 그때 네, 되게 많은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근데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되게 신기하고... 네. 뭐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 무서웠을 것 같다. 되게 현장에서 아, 음, 이런 얘기. 무서웠나요? 음. <웃음> 아 요런 카리스마가 음. 있으시니까 네 아직도 팬이신지? <웃음> 아직도라요 <웃음> 혹시 아직까지 팬지아 그럼요 그럼요 어... 네 예매하셨나요? <웃음> 네? <웃음> 기대의 한마디. 평가를... <웃음> 저의 예원 입시곡이었거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바로 저희 마스터 클래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 <웃음> <웃음> 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지? 네. 잘 지내셨어요. 전반 기대할게. 네. <웃음> <웃음> 기대나지 마세요 <웃음> 네. <웃음> 아니야 뭐. <웃음>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저번 스카르보 때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얼마나 못진가 그런 뜻은 아니고. 네네네. 그때보다는 훨씬 좀 음악적으로 정리가 된것 같은 음... 느낌. 그때는 조금 아직 너의 길을 찾는 중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확신이 생긴 느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우선은 이 베토벤 곡을 칠때 프레이즈가 조금 더 정확히 있고 그다음 프레이즈를 할때 그때마다 그 음색을 조금 잘 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 지금 살짝 급한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 갔다가 이런 첫음 폴트테에서 피아노 갈때그 피아노를 만드는 음색을 조금 더잘 만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 보여나못 아, 치는데 이거? 오! 아니, 첫... 15년 전이 시국이었대. <웃음> 15년 전? <웃음> 잠깐만. 아, 어... 어떡하지. <웃음> 이런 데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게 아니고. 다 듣고. 이음 간격을 조금 더. 이걸 좀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 소리, 이 퀄리티가 그냥 이렇게 치고 나서 여기서부터 퀄리티를 만든 느낌이야. 생각을 하고 나서 여기서도 이 똑같이 담아라. 이 퀄리티를 좀더잘 만들면 이 피아노가 조금 훨씬 더잘 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잘 내는데 이렇게 간 느낌 어, 조금 더 너무 그냥 이렇게 위에서 너무 이렇게 치지 말고 좀더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이 듣는 사람들이 어디를 들으면 좋을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리스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라인을 조금 더 분명하게 너무 라라라라라 이렇게 그냥 다 똑같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도착지가 어딘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끄듬까지 어끄듬을 듣고 가야 돼. 이런 끄듬을 듣고 가야 돼. 너무 이거를 이끄듬을칠때 이미 그 다음 음을 벌써 너무 생각을 해서 그 음을 버리고 얘를 친단 말이야. 작은 음들을 끝까지 듣고 나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이 음을 치는 거를 알겠죠? 여기서부터 해봐요. 듣고 좀더이 도를 더잘 들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딴따라 이렇게 되어요 딸라라라 여기에 다 노래가 딸라라라라 여기서 이 끝음을 잘생각했나 <웃음> 네. 했어요? 네. 지금? 아, 좀안한것 같은데? 네. 다시 여기. 네. 도 왼손에 이걸를 생각을 더 하고 포르테 피아노가 나왔을 때 미의 포르테가 나왔으면 잠시만. 그다음 피아노는 난 조금 살짝 늦게 나와야 되는 생각에 너무 이게 아니고 울림을 충분히 주고 윗 소리랑 베이스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내성도 조금 여기서 노래를 해주면 좀 소리가 더 풍성하게 들리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아닌가? 댓글 좀줘 그 여기 원래 나는 왜아 여기를 계속 누르고 있길래 이거 아, 여기 아, 오 마이 갓.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정말 어떻게 해? 어, 여기 아 어떻게? 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왜안 치고 있었지, 여길? 어, 이거일텐데 그렇구나 <웃음> 어떻게 하신건가요? 변민양 어... 연습하세요 아니 고치세요 네 끄듬 듣고 이렇게 음. 끄듬이 들려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쉐입을 조금 만들까요? 여기만큼 탄력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소리가 뭔가 이렇게 고르지가 않아 다 들려야 돼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이 난 조금 색깔이 달라지는 생각하데 약간 두 개가 조금 비슷한 느낌? 했으면 좀더 이런 거, 여 기서 스 포일 단 도가 있을때 너무 이렇게 밑 에서 부드럽 게 누르 는게 아니 는 거, 조금 더 여기 는, 다 되게 잘 누르 는데 이런 데서 약간 머뭇거리 는 느낌. 게 너무 이렇게 들려 이게 이 화음을 들려 조금 더 이렇게 다들다 들으면서 음들을 음 간격을 조금 생각해 서 음과 음 사이를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어. 요 요 정도는 윗소리는 조금 더 나는 딱 꽂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어디를 들려줄지를 좀더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따라 이렇게 노래하고 이긴 노트들은 소리가 너무 좋은데 하고 이게 아니고 좀더다 귀로 하나 하나 한음 한음을 들으면서 그거를 딱 연결을 시키면서 왼손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그 순간에 딱 모든 거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러면 이미 따라라라라라처럼 들린단 말이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서 노래를 다 모든 음을 어 그래서 눈으로 음들을 다 보고 귀로만 그 음들을 느끼면서 이 음들이 과연 진짜 고르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첫 마디들만 비트가 약간 액센트를 주면서 나머지 그런 라인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적이고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손끝에 어, 조금 더 손끝에 정말 이렇게 못이 있는 것처럼 딱딱 건반에 꽂혀야 되는데 소리가 되게 이렇게 팔이랑 그런 모션으로 되게 음악을 잘 만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학생이. 그래서 되게 이렇게는 잘 치는데 이렇게 칠때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되게 음악적으로는 잘 흘러가고 너무 좋은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어디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를 좀더 생각을 하고 멜로디 던. 뭐 어떤 화음이던 내성이던 그런 거를 들려줘야 되고 또 그것만 너무 들려주면 또 소리가 이게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걸 들려주면서 어떻게 나머지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나머지 애들이 서포트를 해주면서 얘를 들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로 나올 건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내성을 낼때 음. 얘를 어느 정도로 낼 건지 음. 그리고 여기 윗소리를 낼 때는 얘가 어느 정도로 크리스엔를 만들고 여기 포르테를 왔을 때는 어떻게 이 포르테를 빌드업을 해서 여기까지 갈 건지 그 여기서 빌드업해서 얘를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얘를 나왔을 때이스포르잔도들은 어느 정도를 낼 건지 음. 그 여기 피아노 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나로 만들 건지 음. <웃음> 안 해봤군요? <웃음> 어? 했어요 하, 했어요? 그래서 결 <웃음> 얻은 게 뭐예요? 음... 그러니까 되게 몇 군데는 음. 파트 파트별로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대충은 알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조금 아직 안 그려진다? 그런 것까지 조금 공부를 해보면 음. 좋지 않을까요? 네 많이 늘었네요 이번, <웃음> 저번보다 어김없이 물어보시면 어. 저번보다 좀 그리고 되게 꿀팁도 얻어가는 느낌이고 이게 레슨이 항상 다 아는, 알고 있는 건데도 막상 들으면 너무 새롭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또 반가웠고요. 네. 더 발전된 모습 보여줘서 감사하고 연주 때 봅시다. 오실 거죠? <웃음> 저번에 티켓 안 주셨잖아요. <웃음> <웃음> 티켓이 없는 걸아 제가 달라 했거든요 티켓이 갑자기 달라는 거야 <웃음>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웃음> 어, 근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을 수어요 피부가 아니어요아 진짜요? 어디 어디 저도 속이 <웃음> 상당기식이 뭐예요? <웃음>